아천일이에요 <웃음> 천일법사 <웃음> 아, 어, 지금 시간이 8시? 아, 9시가 다 됐네. 오늘 양력으로는 어, 11월 어, 28일이고 음으로는 12월 어, 6일이에요. 을묘일. 10일은 수요일 <웃음> 어, <웃음> 오느이 천일이 그 저기 영상 찍는 이 삼각대, 이거 당글에서 하나 주워왔어. 근데 우리 그거 뭐 큰가차체도안 큰 나네. 시원한 거고, 그냥 자 <웃음> <저> 아무튼 <웃음> 아, 기존에는 따로 이등 조명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오늘 요거는. LED 둥근 원판 뭐,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여줄게. 자, 음, 어, 어제 문득, 아, 오늘, 오늘 주제는, 무당, 제자, 등급, 등급과 급수, 그게 있다.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천일이 그런 주제로 방송을 한게 있어요. 음. 그때만 해도, 아, 이 폰, 지금도 폰으로 영상을 찍는 건데, 폰, 그, 저기, 그, 화질, 화소수도 별로였고, 아, 그 당시 뭐 업로드하는 노트북도 안 좋았고, 음성, 아 진짜 이 천일 맨땅에 헤딩 많이 했어요 이것만 이것만 있으면 그냥 한 방에 해결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진짜 그 뭐라고 하냐 생계형 <웃음> 어? 생계형으로 도전을 하고 하다 보니까 화질 영상 뭐 이런 거다안 좋았어 근데 그 당시에 천일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나는 모르겠어요. 천일이 막 지나간 것은 안 봐. <웃음> 안 봐. 오늘 천일 얘기를 듣고 그 옛날, 그 무당의 등급, 뭐 이런 거, 그거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지금 얘기와 그때 얘기를 어 몇년 됐으니까 대비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어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세요. 오늘 얘기 듣고, 옛날 얘기 다시 한번 보세요. 얘기가 왜, 문득 왜 나왔냐. 어제, 페이스북을 뒤적거리다 보니까, 한 2년 전이었나 봐요. 그 청년. 응? 청년. 청년 한제자라고 이제, 천일이 이제 글을 올렸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어, 저는 기억도 없어요. 어떻게 다그 많은 얘기를 어떻게 다 기억을 해? 기억 못하지 아마 시기가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2년 전에 요때에 있었던 일해 가지고 딱그 튕겨서 보여주니까 아, 페이스북에서 이러고 보니까 응? 그 내용을 쭉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진짜 전혀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 안 나는데 아마도 연말 요 부분에 어제 했으니까 어제 시, 27일 2년 전 27일에 천일이 올리는 그그 그 내용인데. 이 천일이 그이 신령님들께서 보여 주시기를 너는 청렴한 제자다.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천일이 이제 아, 청렴도 좋지만 먹고 살게끔 해 주시 먹고스럽게 좀 해주시는 게좀 어떠실까요? 막 이렇게, 응? 그래서 좀, 아유, 나 청년 좀 드렸으면 좋겠는 드려도 좋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다고 막 살자는 건 아니고. 그런 얘기와, 아, 이 하늘에서 천상과 통신하고 교통하는 데 있어서 조금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된 아마 그런 모양이 좀 있었나 봐요. 혹시 전일이 카페에다가 글을 잘 적는데, 카페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나, 이따가 찾아볼 거예요. 어제는 못 찾아봐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청렴한 제자, 아, 좋죠. 좋지, 뭐. 응? 어? 근데 어제 저녁에 천일이 그 대리운전 끝나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잠깐 그, 항상 버릇까지 출출하니까 밥을 한릇 먹는데, 유튜브 이렇게 잠깐 보다 보니까 또 어떤 무당 하나가 크, 그, 그 기획 무당이 있잖아 기획 응? 정렴한 제자 또 뭐야 깨끗한 뭐 무당 어쩌고 저쩌고 무슨 무슨 당 계속. 아유 지랄 예병 그랬단 말이에요 응? 지랄 예병 그랬어 아, 진짜로 그면 누가 뭐래 근데 그러한 그 무당 TV나 무당 기획 프로덕션에 기획해 가지고 영상 만들어 가지고 그 자극적인 말초신경적인 이야기로 주제삼아 가지고 풀고 가는 무당 주제에 무슨 시발 청념을 청렴, 따지고 지랄다고 그거 얼마나 살아가려나 모르겠어요 음. 그러다가 가만히 그 저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그냥, 지가 심판 하는 건 좋은데, 그런 단어를 함부로 쓰면 되냐고. 안 되지. 그래서, 예전에, 천일이 이런저런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 보니까, 주제가, 무당의 등급. 얘기를 끌고 가서, 잠깐 여러분들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음. 자, 보세요. <웃음>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 보면은 판사 있죠 판사, 판사 검사, 변호사 이 사람들 다 똑같아요? 어? 다 똑같아? 아니에요. 그들도 저기 그 등급이 있어요. 저번에 했잖아 잘난 판사, 못난 판사, 판결을 잘하는 판사, 판결을 못하고 억박만 질르는 판사 있다고. 우리 경찰 배드컵 굿컵 하잖아. 다똑 같아요. 공무원들. 우리가 퉁해 가지고 공무원이라고 하죠? 공무원들 등급 있잖아. 9급부터 저 1급까지. 그렇게 있어요, 다. 모든 직책에는 등급, 급수가 있어요. 자, 우리 무당. 아, 좋다. 중, 스님. 스님들도 마찬가지잖아. 등급이 있잖아. 퉁 쳐가지고는 다 스님이야. 다퉁 쳐다 다 중이야. 중, 승려. 그죠? 그런데 그 안에는 뭐야? 이제 갓 입문한 중도 있고 이미 그냥 짬밥 먹을 때는 먹은 그런 중도 있고 응? 토굴 속에서 훨씬 10년 20년, 20년을 2 0년 수행하는 중이 있고 시장 바닥에서 중생들과 같이 마늘이랑 팥 가면서 그냥 아이고 보살님 일로와 무거운데 내가 좀 들어줄게 이러는 중도 있을 테고, 그죠? 다게 다른 거예요, 그게 저기 높은 그 절간에 앉아가지고 애매가지고 주장자만 흔드는 그런 중도 있을 테고, 응? 다그 다른 거예요. 우리 무속, 무속, 무당, 무당으로 와볼까요? 무당 들었대요. 마찬가지예요. 무당들도 그 등급이 있어요. 등급. 무당이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무당 제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야 거기서 거기 아니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일이 전재이있죠 의사 아파서 치료를 해 근데 여러분들 그뭐암 걸렸다 죽을 병이다 그럼 다 어디로 가? 서울로 올라가잖아 서울로 가잖아 원자력병원 삼성병원 막 이렇게 아산병원, 아산병 어? 아산병원, 아산병원, 아산병아거기에아 유명한 전문병그찾아 가지고 아료받고 살려고 원아산잖아 그죠? 그아게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무당아도 무당들도 전에 들지만 자. 동자 동자아기 동자 아령병원들만 동자, 모시고 하는 그런 저기 무당도 있고 선녀, 선녀만 모시고 가는 무당도 있고 자기 조상신, 조상신만 모시고 가는 무당도 있고 응? 이천을같이 응? 이미 그 단계를 벗어나서 천신, 천신을 모시고 가는 그런 제자도 있고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응? 급수가 달라요 언젠가 천일이 그랬어요 이급 너는 현재 2급인데 요것만 하면 바로 1급으로 진급될 것이다. 하고 알려주셔가지고, 그래, 아른, 아른 적이 있다. 하는 얘기를 던져준 적이 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무당,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그랬잖아요. 그, 너희들이, 그, 저 허접한 무당 만나고, 저 등급 낮은 무당 만나가지고, 돈질하라고, 분탕질하는 거, 그다네 책임이야? 하고 얘기해준 적이 있죠. 마찬가지. 무당. 등급이 있어요. 등급. 응? 천일이, 그, 이게지금천일 언제 여러분들한테, 그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구독, 좋아요, 알림, 뭐, 이런 거 해달라고 그래요? 안 하잖아. 하든지, 말든지 응? 하든지, 말든지 인연이 닿아서 이 천일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아, 어, 참 감사한 얘기다. 하고, 자기 인생에 이정표를 딱 정할 수 있는, 그거라면 천일은 그거, 그거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그냥 천일 나가서 대리인에도 먹고 살아도 된다니까. 음, 나중에 70, 80까지. 그럼 하면 되지, 뭐. 보걱정이요 뭐 음? 제자, 무당, 그 등급 분명히 있어요. 등급 분명히 있어. 가십적이고, 말초신경적이고, 자극적인, 막, 그런, 이, 저기, 그, 제목 뽑아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냥, 이래가지고, 선전하는 무당, 응? 다 개무당인 줄 알면 돼요. 다 개무당이야. 진짜, 능력있고, 저를 얘기 했잖아요 그냥, 제아에 묻혀가지고, 조신하게, 자기 공부하고, 응? 자기 기도하고, 오신 신령님 다 같이 그냥 업장을 빌어내고 이렇게 사시는 그런 제자와 두인들 부작이 많아요. 부작이많아 그리고 또한 가지. 진짜 잘난 부당들은 자기 급수를 자기가 알아요. 알아. 내가 지금 어느 레벨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것도 모르는 엉덩이에 뿔난 그런 잔무당, 개무당들은 자기 급수가 저 바닥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천희들 얘기하는 거있잖아네 급수를 올려라네 능력을 키워라 응? 그 얘기를 하잖아 그렇게 해야 어떻게요 네가 모시고 가는 할아버지 아니 등급도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거다 하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 응. 저번 편에 작두 얘기를 해줬죠 작두, 응? 작두 유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냥 올곳큰 그 신명 신령님들은 있잖아요. 응? 이 천일 얘기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구술하겠다고 딱 잡아놓잖아. 그럼 구판에 가 가지고 해결 안 해요. 이미 그 전에. 굿 내용을 딱 고하고 잡아서 말씀드리면 그 전에 다 정리가 돼요 구달아 안 가고 이미 정리가 돼 그럼 굿은 왜 하느냐 나머지 분들과 챙겨서 마무리하는 단계고 신령님들께 인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쫙 차려놓고 드시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거기 가가지고 작두를 타고 막 지랄 예병을 떨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없어요 작두 탄다고 귀신이 가고 작두 안 탄다고 귀신이 안 가냐고 그래, 그게 아니라고 응? 진짜로는 아셨죠? 그거야 그, 차, 그 차이에요 제자의 등급 차이가 여기서 펜떼 안에 굴려 사인해 가지고 찍 날려 가지고 어? 핵이라는 거랑 신이 빡빡 빡빡 빡겨 가지고 이래서 몸으로 떼어야 되는 거랑 어떤 게더 나아요 답 나왔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제자님들은 제자님들은 우리 제자님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그 무당, 도사, 법사, 승려, 중 거저기 그 뭐예요, 거저기 그그 신부, 수녀 누구 할것 없이 이 종교에 종교에 귀하고 종사하시는 분들은 무던히 자기의 등급을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중이 어디 가서 술이나 먹고 맨 띠까 띠까 띠까해서 논다고 생각을 해봐. 염불부터 제법에 마음이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중이 나름대로 자기 등급을 올리고 올바르게 살겠어 만행을 저지른다고 크, 어쩌고 해본다고 그래 하고 놀아봐. 그래도 되겠냐고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우리 무당 제자 외초에 같은 법사라고 자칭 이러는 인간들. 마찬가지 속물근성에 잡혀가지고 뭐 쩔어가지고 돈이나 밝히고 어디 기집이나 밝히고 응? 온갖 잡귀는 다 좋아하면서 잡기? 잡귀 잡귀가 아니야 온갖 잡귀는 다 좋아하면서 수행을 하고 지가 도를 구한다고 그런 것들이 등급이 있겠어요 어, 없어요 응? 저질 저질 판사 저질 경찰, 배드카, 저질법사, 저질무당이라고 이해됐죠? 무당, 제자, 할거 없이 누구든 등, 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일반인들, 조금만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일반인들, 일반 중생들 등급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무슨 등급 정신적인 등급 있어요 그 레벨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나다가 딱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이 누군가 딱만 맞... 아저 사람은 참 깨끗한 것 같다 맑은 것 같다 하는 그게 있죠 아니 면어저사람 귀가 되게 센것 같아 막 이런거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등급의 차이예요 일반 인간들도 그게 있어요 등급의 차이가 있어요 아시죠? 응? 무당, 무당과 무당 중 여러분들 중주 중도 마찬가지잖아. 중도 여러분들 가다가 아무나 오저 중이네, 오 중님 사랑합니다 그러냐고 안 하잖아. 그 여러분들 딴애도 막좀 고승이네 뭐네 좀 잘난 것 같네 그러니까 쫓아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중님 얘기 좀 하고 한 잔만 주세요 이러잖아, 그렇지? 그거예요, 그거. 명심이라세요. 자기 등급 올리라는 거지. 등급 올리라고 왜? 등급이 있으니까, 급수가 있으니까. 저 아래 하질, 저질로 살다가 죽지 말고 에이, 진짜로 인생 짧어. 응? 어, 어, 어, 어, 하다 보면 깨꼬닥하고 가는 게요. 그게 인생이요. 응? 아시죠?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얼마 어, 안 나왔어요 그죠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야 토요일이 양력으로 양력으로 음. 잘들 <웃음> 보내시고 영상을 보시는 제자님들은 무단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정진해서 등급을 올리시고 그게 그게 바로 뭐야 업장 소멸이야 그게. 업장이 열람하는데 죄가 이만큼 많은데 무당 그 제자 등급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안 가지 내 업을 닦아내고 비워내고 다 덜어내야 많이 내 등급을 올릴 수가 있는 거야 아셨죠?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아셨죠? 끝그 오늘은 세팅을 새로 했기 때문에 이따 영상만 되게 궁금해요 이따 볼게요 잘들 보내시고 어차피 오늘, 오늘 술을 쌀레기 와야 쌀레기 시리 시리 시리 시리 내려 <웃음> 끝.